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료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간절히 초청하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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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눈으로 읽으시고 입을 열어 크게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성업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와의 호 집이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르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들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을 되게,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는 BC 605년 남유다의 18대 왕 여호와 김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왕에 너부간 의해 침공을 당했고 전쟁에 패배한 여호와 김과 왕족들 또 귀족들은 바벨론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 19대 왕, 여호와김때 왕과 기술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레인들이 포로로, 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마지막 왕 시드기아 때 귀족과 학자들 또 지식인들이 모조리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3차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유대인들의 목숨이요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마치 개와 돼지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이 특히 암몬 족속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큰 수치인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이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당시 메데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포로 귀환 명령으로 인해 세차례로 아니어서 본국인 유대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며 그들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그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었죠. 이방 민족의 방해와 참소가 이어졌고 성전의 기초를 놓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다시 성전 재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성, 성전 재건을 위해 놓여진 그 기초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느낄 상실감과 좌절 또 슬픔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 또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뿌리 박힌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방해와 기근이 더 그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더욱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었는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에 의해 처참하게 회파되었는가? 이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가? 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팔 8장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구절 중 하나는 3절인데요. 3절에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떠나, 계셨 것, 떠나 계셨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럼 이 의미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었나요? 그들을 홀로 둔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절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크게 질투하여 분노하여 질투하노라라는 구절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질투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이 표현을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내가 질툴, 질투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는 사실 관계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질투를 잘 느끼고 감정적인 교류가 많아지지만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질투를 느끼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느끼는 게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며 야이 바보야! 라고 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보며 어뭐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겠죠 그리고 저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저별 미친놈을 다 보겠네 하며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그렇게 했다면 상황은 좀 다르겠죠. 왜저 친구가 내저 친구가 또내 가족이 나에게 바보라고 얘기하지? 하며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내가 무엇을 실수하였나? 고민하고 마음이 무척 상하게 될 것입니다. 친한 친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기나 질투를 더잘 느낀다는 말이겠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주식으로 큰, 사, 큰 수익을 올리면 와저 사람 정말 좋겠다 라며 부러워는 하지만 질투나 시기심을 갖지는 않죠. 하지만 가까운 친구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리게 되면 배가 좀 아프고 질투도 나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하십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열렬히 사랑하고 크게 분노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잠시라도 떠나시거나 내폐개칠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으로 돌아와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을 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또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인구조사를 부, 마치 부추기신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기 위해 일부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 격동시키셨다라는 그 말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그의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분의 백성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좋을 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놔둬서 이, 이 지경이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개입하고 관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그 고통과 좌절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반복되는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만군의 여호와가라는 구절입니다.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능력,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초월적 권세를 지니신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그 전지전능한 분, 그 누구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약속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슬픔이며 소망이 없음입니다 정말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떠났고 그들을 내팽개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목숨처럼 생각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렀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 과연 스가라의 말이 믿어질까요?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전혀 정반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회복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는 어일인 아이들이 뛰어놀 것이며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길거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상징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두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라, 놓치지 말라, 끝까지 붙들라는,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천현실과 상황을 바라볼 때 도저히 믿기지 않겠지만, 너희 하나님이 되는 나 전지전능하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현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의 약속을 붙들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이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견줄 수 없는 분, 왕 중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은 고단하고 평탄치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너무 높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느껴지고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면 내 형편을 생각하면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자구적인 노력과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의 힘과 능력, 재력,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삶에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하루가 되길 축복축복드립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구름 위에 여전히 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구름을 보는 것이 아닌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친밀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열렬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을 견고하게 하여 주님 당신을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말씀하, 말씀처럼 오늘 그 회복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기름지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삶에도 동일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쯤 당신 앞에 위탁드리며 오직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